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연애를 못해요? <웃음> 와 진짜 나쁘다 <웃음> 네가 제일 나빠 <웃음> 저도 기억납니다 엄마랑 짜장면 기억도 안 나죠 6년이 지났는데 전 기억나요 어, 와중에 한살 차이라고 되게 선긋듯이 말하네요 전 기억나는데 어떡해요 아, 진짜 <웃음> 거창 저는 사회로 던져지기 싫었어요 사회로 던져지신 소감 아 아니에요? 저도 개빡치는 거 있어요 저 이제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지 7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만 24세 아 진짜 처음 알았어. 어나 아직 청소년이야. 여러분 오늘은 졸업식 날 여러분한테 편지 쓸 겁니다. 그때로 돌아가서 후회했던 것들 혹은 잘했던 것들에 대해 꼭 조언을 해주면서 2 0 살의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합시다. 새로운 2 0 살들이 여러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게 인류의 발전 아니겠어요. 아 그럼 합법적인 꼰대질을 하겠다. 꼰대 콘텐츠네요. 난 근데 대부분 다 연애 얘기인 것 같아. 연애를 너무 많이 한게 아니라 오랜상서오랜에다 음. 썼다 다 음. 아, 양면을 쓰셨어요 양면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리플 구독자 여러분들 스무 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려놓고 같이 보면 안 될까요? 네 아. 자, <웃음>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저 부끄러워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부끄러워가지고. 있어 그럴 수 있어 미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미나야 나는 25살의 미나야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 술좀 그만 마셔 제발 <웃음> 아니 제가 좀 애주가였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래서 술을 잘못 마셔요 왜냐하면 무리를 많이 해서 진짜 위가 안 좋아요 근데 맥주만 좀 마셔도 약간 그 다음날 해독이 잘안 되는 거있잖아 제가 스무 살 때요 <웃음> 대학교 들어가서 3월에는 솔직히 술을 잘안 먹어요. 왜? 왜냐면 3월에는 자기 과만 놀잖아요. 그래서 자기 과들끼리는 술을 많이 먹어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먹거든. 음. 근데 4월부터 가가림. 왜냐면 동아리 모집 기간이 그때부터예요. 음. 전 4월 한달 내내 술 먹은 적이 있어요.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32일 동안 마신 적이 있어요. 그때부터 살찌기시작했습니다 아, 그건 너무 핑계다. 진짜 <웃음> <웃음> 안녕, 스무 살의 미소야. 나는 스물다섯 살의 미소야. 너에게 조언을 한다. 대학을 가게 되면, CC는 절대 하지 말아라. 어, CC를 하면은 소문. 아, 인정. 얘네 뭐 했네? 뭐 이런 것도 있고. 채워졌을 때가 문제지. CC는 진짜 평생 결혼할 거나 아니면 졸업할 때까지 사귈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, 채워지는 순간, 거기는 지옥입니다. 안녕, 유진아. 나는 스물여섯 살의 너야. 너 인생에서 연애는 미래를 위한 걸림돌이 될 거야. 어차피 그 사람들이랑 결혼 못해. 나는 솔로거든. 남자친구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마. 왜냐면 일을 너무 막았어요. 아, 일하는 거 싫어했어. 춤추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기 일을 막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. 그거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막는다는 거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. 지금 들으면서. 다부질없습니다다 <웃음> 다 결혼 못해요 여러분. 근데 연애도 중요한 게 상대방 이제 배려, 그러니까 친구한테 배려하는 거야 연인한테 배려하는 거랑 진짜 다른데 그 배려를 배우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헌신적으로 다 맞춰주면 안 되는 것같아 음. 쉽게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. 어머니가 하는 거야. <웃음> 네, 연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. 어... 가장 예쁠 나이에 자기를 더 가꿨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무조건 연애 하자 주위여서오를때 음. 많이 하는 게더 좋지 않나. 아 사람마다 달라요. 이 지은아 탈색 좀 그만해. 어, 얼마나 했길래 네, 그러면... 내가 응. 할수 있는 염색의 모든 색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머릿결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어? <웃음> 진짜 사진은 최대한 많이 찍어라 아, 사진은 최대한 많이 찍어라 이거는 인정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아 저는 특히 부모님 많이 찍으면 추억도 되고 이때 이랬지 하면서 생각도 음, 맞아. 들고 응. 나 진짜 심심하면 앨범 정주행 한단 말이야 그쵸? 옛날에 뭐 했는지 그쵸? 너무 재밌었고 자취하지 말고 집 들어가서 살아 아니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자취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방세가 너무 많이 나고요. 근데 저는 통학을 한 1시간 정도 하면 될 거리긴 했는데 월세를 벌려고 알바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신경을 더못쓰는 거예요. 알바하지, 학교 들어가지 집 들어가서 하는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방을 잘 치우는 성격도 아니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학교는 학교대로 잘못 다니고 이랬던 거좀 후회 되는 것 같아요. 술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아라. <웃음> 술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한건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했다가 파국의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. 자기 주량 잘 모를 때는 돈은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모아? 그럼 지금 내가 행복할 거야 1학기만 다니고 자퇴해라 등록금 아까워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건데 어머니 아버지 자퇴하고 싶습니다 <웃음> 진짜? 바깥게 어. 남았잖아 어. 좌절은 하되 발판으로 삼아라 왜 이건 왜요? 저는 좌절은 하... 하기만 했어요 아 발판으로 안 삼았어서? 네. 뭐야 왜 이렇게 멋있게 썼어? 야나 너무 비교되잖아 나 집에 누워있지 좀 말아라 이런 건데 5번 그만 할게요 할 말이 없어 6번 다를 게 없다 지금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후배가 없나 보네요 저요? 어, 지나간 일에 크게 후회하진 않아요 있어야 할 일들이니까 약간 좀 진심 느껴지네요 그죠 제가 약간 인생에서 느낀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제거 읽어보세요 안녕 마태야 나는 27살의 마태야 1. 술 처먹지 마라 살찐다 아, 마태 근데 진짜 마르긴 말랐어요 고등학생 때몇 킬로였지? 60대였어 근데 지금은 100대 0 <웃음> 공부 좀 해라 제발 2학년 때 학고 받지 말고 1, 2학년 때는 맨날 애들한테 내가 놀아라 놀아라 했거든 근데 진짜 3, 4학년 되니까 아, 어느 정도는 챙겨놓고 놀아야 되는데 진짜 생각 없이 놀면 은 졸업을 못해요 저처럼 1학년 때놀니까 2학년 때뭐 하는지 잘 몰라 지금 몇 학년이에요? 저 4학년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대신 대신 중학생 앉아놔도 시험 문제 푸는데 크게 내 점수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? 네, 안녕 재꼬바 나는 26살의 재꾸비 형이야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금은 의심해 넌 너무 의심이 없기야 하는 말이야 항상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진 않단다 저는 맨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연습을 좀더 열심히 하자 잠을 너무 많이 잤어 막 하루에 막1 2시간은 기본으로 자고 잠좀 줄여 제발. 이게 제일 커 제발 제발 어. 연애 많이 해라 20대 초반에 연애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관계가 급격적로 줄어들어요 음, 특히 이건. 대학교 시절에는 연애를 막막할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때많이사귀어야 데이터 베이스가 쌓여서 20대 중반에 넘어갔을 때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돼보는 건 어때요?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많이 만났겠죠 연애를... <웃음> 연애를 못해요? <웃음> 와 진짜 나쁘다. <웃음> 네가 제일 나빠. <웃음> 대학교가 다 생겨요. 5번 미팅 다녀라. 그 미팅 다녀야 돼요. 아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? 연애 많이 해라, 미팅 다녀라. 왜냐면 미팅은 스무 살 특권입니다. 아 근데 미팅 되게 어색하죠. 나는 약간 자만추여가지고. 근데 미팅 다니는 게왜 중요하냐면요. 그 어색한 공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. 변태야? 왠지 알아? 지금 너무 편하잖아. 어색한 경우가 생기해면 인생이 몇번 없어요. 그걸 즐기시면 돼요. 나 그걸 즐기거든요, 요즘. 아, 변태네. 요즘 말안 하고 막폰 보고 있잖아. 너무 즐거워, 그런 게. 스무사들한테 저 연애 많이 하라는 거랑 미팅 다니는 거좀난 비추. 왜? 그냥 자기 커리어 좀더 쌓고 해서 그 커리어 쌓았을 때좀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됐어요. 저는 그거는 그렇습니다. 전제가 돼 있어. 이 모든 문장에. 커리어는 알아서 쌓기. <웃음> 그래 과오를 좀 넣어주지 아 그런가 <웃음> 집에 누워있지 말아라 누워있지 좀 말아라 근데 맞아요, 맞아요. 너무 나태해지면또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마음이 멀어져 소홀해지면 안돼 항상 감사하고 표현 많이 하려구나 특히 동생과 말을 많이 해 어느 순간 너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되어있기 전에 일반 대학 가서. 여자 코셔라. 이거 중요해요. 진짜 이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저 너무 후회돼요. 그러니까 일반 대학 가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. 뭐 과팅도 있고 오팀 오티 t MT 막 이런 거 하잖아. 나한 번도 제대로 현실에서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난 진짜 너무 후회돼. 아! 하나 더 있다. 아, 그녀에게 고백은 하지 아. <웃음> 뭐 어, 상처받아. 아직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겁을 먹는 거 아닐까. 난 그렇게 생각을 해. 맞아. 대외 활동해라.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. 총학생회랑 학생회가 뭐라도 된줄 된 알았어요 전 참고로 총학생이 3년 했어요 학교 안에서 뭐라도 대어 보이는 거 하는 거보단 대외 활동을 훨씬 많이 하는 게 이득이 돼요 제가 상명대인데요상명대 오면요 분위기가 어떻냐 다들 시기서내기 하잖아요 지금 오고 싶어온 사람이 없음 오고 싶어서 학교 온 사람이 없음 근데 제 수생이나 사무수는 개만 다 20살이 80년 중에 30명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돼? 다재수 사무수야 근데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잖아. 그 중에 10%야 아... 아, 약간 커트 라인이. 나는 따박이 가고 싶었대. 그런 사람 존나라 그러니까 대회 <웃음> 할거 하나 적은 거야. <웃음> 진짜, <실적이 웃음> 진짜? 진짜. 아, 근데 꿀팁이다. 제가 방금 한 말은 다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. 경험. 아닐 수도 있어요. 학교에 갇혀 있지 마. 그렇다고 대충 하란 말 아니고 부지런히 학교 일하고 밖에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했으면 좋겠어. 알바 많이 해라. 이것저것 다 해라. 근데 알바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야. 응. 음.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. 아, 맞아. 알바가 작은 사회생활 아 그쵸 그죠 공부할 거면은 영어는 제대로 해라 음... 그냥 언어 하나는 제대로 배워라 나 이거 좀 공감 게임 좀 배워놔 미래에 게임 잘하는 어, 여자친구 만날 때 <웃음> 즐겁게 하려면 롤할 거면은 서포트 하지 마 왜냐면 여자들한테 일기 없는 라인인 것 같아 좀 섹시한 원딜이나 미드 해 섹시 원딜 7번 일은 사람이 한다 제가 어릴 때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일만 잘하면 된다 결국 일을 하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사람과커리팅이 있어야 돼요 결국 사람은 많이 알아봐야 돼요 맞아, 그런 센스 좋은 거 같아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의 성격 바꾸려 하지 마넌 좋은 친구야 자책하지 말고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순수함과 긍정을 잃지 마 그리고 카카오 주식사 꼭 사라. 인생 역전 난다 뭐 그건 있는 것 같아요. 스무때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대학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. 20대 초반에는 생각보다 그때는 막 없다고 느끼는데 어. 여유 있을 시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 수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일단 음, 체력이 안 돼! 그때는 밤새도록 놀아도 음. 아침에 첫차 타고 가야지 이게 그냥 기본 옵션이었는데 지금은 도시 넘어가잖아. 아, 어, 택시 타면 택시 고 지금 얼마지? 이거부터 게하아 저는 그냥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할수 없는 일에까지 걱정하지 말고 할수 있는 일이라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자, 편지 쓰기! 세, 성 웅! 끝! 끝! <웃음> 얘들아! 생일 축하한다! 아 뭐야? 졸업 축하한다! <웃음> 근데 저는 저 스스로한테 편지 되게 많이 써서 아, 우와! 이거, 이거 팁임! 편지 써놓고 날짜 적어놓고 이걸 열어볼 날짜도 적어놓으면 <웃음> 우와. 이 날짜 지낼 때까지 그거 열어보면 안 돼요. 우와, 멋있어! 까먹을 때쯤까지. 그래서 2년 지난 거 열어보고 그래요. 헐, 그건 너무 좋다. 약간 일기 대신 느낌인 네. 것 같아요. 타임캡슐같이? 그러게요. 응. 어, 나도 해봐야겠다. 응, 해보세요. 네. 좋더라고요. 어, 아... 죄송해요. 제가 고르 벌을 서 사람이 앞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소리 들어가서 네, 실례하겠습니다. 손가락 잘라요. 아, <웃음> 아나 이런 데가 처음 들어봐. 아니... 그 잘렸어요. 왜뭐 했는데 손가락 잘라? 합품할 아, 때, 때 손가락 넣었어 아, 이거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. 잠깐 너따뺄려 했는데 저 이런 분 처음 들어봐요. 손가락 자른다고. 제가 좀더 빨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전하게. 대학 안 가도 된다. 아. 곧 맞는 말이지. 대학 안 가도 된다. 너무 맞는 말이지. 난 졸업했거든. <웃음> 아, 나 못하겠는데. 아, 부러워. 유일한 대졸이네. 뭐야, 너가 유일한 대졸자야? 어, 최고학력이야, 우리 중에. 야, 좀 똥똥거려도 되겠다, 너.